뭐야? 진짜 안열리다 아이 원반. 아이 원반 있다 여기 원반. 아이 리로 와봐. 아이 원반 있네. 빨리. 아이 원반 여기 있잖아. 공 삐삐 삐삐삐 여기 원반 있네. 어 아이야. 여기 여기 있잖아 하야 하야 아 장난감인 간식 간식 이리어 옳지 일어 이리 옳지 옳지 옳지 어